안녕하세요. 과학기술학연구소 5분 스케치입니다. 오늘은 탈정상과학에 대해 이야기해 봅니다. 최근 과학연구의 경향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탈정상과학이라고 하겠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서 의사결정 부담이 큰데 의사결정은 시급해서 미룰 수 없다는 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 정책은 불확실성과 의사결정 부담이 큰 과학연구를 지원하고 조정해야 하는 새로운 임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과학학연구자인 펀터비치와 라베츠가 과학연구 수행의 차원을 도시화한 것입니다. 가로축은 불확실성의 차원을 의미하고 세로축은 의사결정 부담의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가장 안쪽에는 응용과학을 배치해 놓았고 다음으로 전문가장은 마지막으로 탈정상과학이 차리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듯이 탈정상과학은 불확실성도 높고 의사결정 부담도 높은 바깥지역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두 개의 축 불확실성 차원과 의사결정 차원에 대해 간단히 알아봅니다. 불확실성 차원은 인식론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연구 문제가 특정 사실의 발견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복잡한 현실에 대한 이해 또는 관리 문제와 관련되는지 그 정도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의사결정 차원은 가치 차원의 문제입니다. 해당 연구를 둘러싸고 형성되는 이해 당사자들 간의 목표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제기하는 문제, 비용, 이익, 가치 충돌의 정도는 다양합니다.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충돌이 높을수록 그로 인한 의사결정의 부담이 크겠죠. 그럼 먼저 응용과학 영역을 살펴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응용과학은 가장 안쪽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낮고 의사결정 부담이 낮은데요. 여기서 다시 응용과학의 가장 안쪽 원점 근처에 있는 작은 원어 부분이 바로 코어 사이언스입니다. 흔히 우리가 순수과학 또는 기초연구라고 말하는 영역입니다. 순수과학은 호기심, 동기부여 에 의한 연구작업이고 외부의 이해관계와는 관련이 없는 연구를 말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리고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는 과학연구 영역입니다. 보통 불확실성이 낮다고 확신할 때만 연구에 수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로 정상과학에 속하는 영역이죠. 이 영역의 연구결과에 대한 질적 보증은 전통적인 단일 동료 연구자 공동체에 의해서 평가됩니다 그러나 순수 과학 연구라 하더라도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연구는 불확실성이 높고 의사결정 부담도 높습니다. 예를 들어 갈릴레오 천문 연구나 다인의 종의 기원 같은 연구는 당시로서는 매우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였습니다. 이런 연구는 단지 과학 연구에 머물지 않고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그러므로 기초연구는 조금씩 단편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구도 다양한 양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응용연구는 임무지향적 연구작업입니다. 공적지식은 아니지만 대신 협력적 노하우, 지적재산관리를 통하여 사회적 성격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물에 대한 질적 보증은 해당 연구의 성격에 따라서 하나 이상의 연구자 공동체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전문가 자문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응용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확실성과 의사결정 부담이 높습니다. 전문가 자문은 주로 고객 지원 연구 작업입니다. 응용 과학을 포함하지만 목표를 완벽하게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법론적 차원과 의사결정 차원에서 복잡성이 높아집니다. 이 영역에서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역할과 새로운 요구 사이에 출현하는 긴장을 경험하곤 합니다. 연구 결과물에 대한 질적 보증 과정에 연구를 지원했던 고객이 중요한 평가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수 있습니다. 규제 과학 영역과 유사하고 예시로는 의료 분야를 들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탈정상과학입니다. 탈정상과학은 이슈 주도 연구작업입니다. 이 연구작업에서 도출되는 사실의 성격은 불확실한데 가치는 논쟁 적이어서 의사결정 부담이 높고 그렇지만 시급하게 의사결정해야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과적인 요소가 극단적으로 불확실하다는 특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탈정상과학의 연구 결과에 대한 질적 보증을 위해서는 관련 행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확장된 동료 공동체를 필요로 합니다. 이 영역의 예시로는 국제 기후변화를 들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 과학기술 정책은 불확실성과 의사결정 부담이 큰 과학연구를 지원하고 조정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초연구라 하더라도 혁신적이고 혁명적 연구의 경우 탈정상과학 관리와 같은 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혁신적이고 혁명적이라는 의미는 현재의 정상과학을 넘어서는 연구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 조정을 위해서 새로운 과학정책 모델, 새로운 과학거버넌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대안적 거버넌스 모델은 새로운 환경에 조응하여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공동생산을 지향하며 과학정책의 과학화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기존의 거버넌스 모델과 비교하여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이 대비해 볼수 있습니다. 기존 거버넌스가 결핍 모델이나 수요 공급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면 대안 모델은 과학자는 물론이고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공동생산과 불확실성 관리, 그리고 의사결정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학정책의 과학화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펀터비치와라베츠의 논문, 그리고 유럽의 합동연구센터 사이언스 포 팔러시 핸드북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